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여러분께 골반 사용법을 공개했습니다. 를 골반은 바로 돌리는 것이다. 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연상작용, 어떤 식으로 골반을 사용하면 을좀더 힘있게 골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골반을 쓸 때는 무조건 빨리만 당길 것이냐, 아니면 힘으로 당길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쉬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뭐 게을러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어, 여기서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피트니스 센터 가면 다 와이어 그장 기구들이 있잖아요. 와이어 그러면. 당 땡기는 것도 있고, 막, 다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레그컬 뭐, 이트 익스텐션 뭐, 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무게 뭐, 50, 15, 20, 25, 30, 35, 40, 뭐, 그런 거 있죠? 그 무게 달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빼서 끼워서 끼워서 그 무게만 들겠다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지금 머릿속에서 탁, 그 장면이 지금 막, 이렇게, 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이 장비가 그 웨이트라고 제가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트인데요. 이쪽에 와이어가 달려서 제 허리에 고리를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당겨서 제 왼쪽 골반에다가 탁 끼웁니다. 끼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상과 연상과 내가 직접 그런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완전 체중 분배가 그릇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와이어가 돼 있죠. 그럼 와이어로... 와이어 당겨야 당겨야 이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죠. 쇳덩어리는 저항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쪽이 지금 그쇳덩어리에요 그래서 와이어가 저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와이어를 으쌰 당기면 와이어를 당겨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면 당겨야 뭐 컴퓨터 CG라도 있으면 되게 좀 재밌게 될것 같은데 당기면 으쌰 으흐. 당기면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당기면, 당기면 쇳덩어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제 다리에 체중 분배를 잘 보세요. 자, 똑같이 분배가 된것 같아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 세팅할 때 똑바로가 아니라 이 정도 세팅된다고 해요. 약간 들어간 느낌으로. 당길 때잘 보세요. 으쌰! 으쌰! 하면서 당길 때 보면 체중이 어디로 가 있어요? 왼쪽 다리로 가 있죠. 와, 제가 골반 레슨 할때 너무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골반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10명 중에 3명은 이렇게 체중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딱 섰으면 으쌰 왼쪽 엉덩이 둔부에다 힘 주고 으쌰 당겨 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으쌰 이 악물을 으쌰 이렇게 당겨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을 쓰는 방법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습득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백스윙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 놓고 으쌰 으쌰 여기서 할때요 스윙이 뭐 탑에 올라간 거고 상상하지 말고 그냥 이 모양만 해 놓고 으쌰 앞에 와이어가 있고 그 쇳덩어리가 있죠 으쌰 으쌰 이렇게 당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장면이 등장을 했죠. 뭐예요? 백스윙을 그냥 일단 대충 들어놨더니 으쌰, 으쌰 당겼더니 어때요? 스윙이 완전히 엎어지죠? 이게 컨벤션을 스윙에서 트랜지션 동작이 안될때 나오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 지금은 들고 으쌰 했지만 이 스윙을 완전 뒤로 갖다 놓으세요. 그렇다고 막 많이 보릴 필요도 없어. 그냥 뒤로 갖다 놓고 으쌰. 그럼 이때 팔꿈치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이 상태에서 와이어를 갖다가 으쌰. 가만 둬야죠. 지금 이건 아무 역할이 없죠. 으쌰. 으쌰. 이렇게 당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음> 으쌰. 으쌰. 아이고 참. 어, 저쪽 서에서 박스를. 우쇼 <웃음> 하고 던진다고 했더니 진짜 연습장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쇼 <웃음> 이러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분들이 시끄러워서 난리가 났는데 그 말씀을 저희 회원님이 해주시는데 아 이거 내가 참 몹쓸 거를 하시라고 했나? 아,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런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꼭 진짜 그렇게 소리까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으쌰, 이렇게 되지만, 딱 뒤로 젖혔죠? 우리 이렇게 못 젖힌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올라간다고 했죠? 젖혀. 으쌰! 뒤에서, 어이구! 땡기는 거예요. 쇳덩어리 여기에 와이어, 와이어. 어이구! 어이구!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와이어는 걸려있고, 백스윙을 들어놓고, 어이거어이거 지금은 제가 빨리 돌리는 느낌으로 친게 아니라, 어이구! 하는 식으로 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팍 튕긴 게 아니라 정말 어이고 이런 식으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또한번 드리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나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을사 동작이 들어가면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하면 엉덩이가 뒤로 막이이막 이, 이막 버티면서 막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느낌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서서 그냥 골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골반 스윙을 할때 그냥 골반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스윙 뒤로 걸어 놓고 이렇게 앞에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쇳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당길 거냐 어떻게 당길 거냐. 아이고 와이어 여기 들어가라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서 아이고 어이구 와이어가 있으면 어이고 이걸 어떻게 당길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연습법이에요. 다시 여기에 지금 엄청난 엄청난 기술들이 다 숨어 있어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하겠지만 자 보세요 백스윙 들었는데 여기 쇳덩어리가 와이어가 있죠. 젖혀 들면 난리난다 그랬죠. 들면 자 뒤로 가고 젖혀 으쌰 으쌰 하고 이제 들은 거예요. 저는 스윙을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으쌰! 으쌰! 하고 당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뭐 저치고 으쌰! 막 인상을 쓰는 거죠. 으쌰! 당겨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선물 여러분께 나갑니다. 이 연습의 장점의 또 하나의 여러분의 혜택은 뭐냐면 무릎을 이용한 킥 동작을 쓸수 있어요. 으쌰! 그냥 여기서 으쌰! 우스우스 우스아, 이게 아니죠. 으쌰으쌰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하죠. 그때 제 무릎 잘 보세요. 딱서 있다가 으쌰힘 줄라고 막 무거우니까 막. 아이 으씨 할때 무릎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릎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나요? 아이고, 알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린다 헐 수나 있어요? 그냥 와이어로 쇳덩어리 땡긴다고만 해보세요. 무릎 보세요. 뭐 우리 뭐뭐 옛날에 뭐 요즘 미국에서 무슨 스윙 이 있어가지고 무릎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다들 이러고 있네. 막 이렇게 이러고 있네 이것만 하면 다 돼요. 보세요, 여기 쇳덩어리 들때 이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릎부터 빠져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기술인냥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해봅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젖힌 다음에, 으쌰로 가볼게요. 젖혀. 으쌰. 지금 이제 과하게 했어, 일부러. 일부러 과하게 했어, 제가.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 레슨 찍다가 힘다 빠질 것 같아요. 얼굴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이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무릎 잘 보세요. 제가 이번에 조금 과하게 했어요. 평소보다. 으쌰. 아이고, 어, 제가 무릎을 돌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이 쇳덩어리 땡기려고 한 거예요. 이뭐 지지 스윙이나 뭐 이거 무릎 보세요 무릎, 얼굴 표정, 아 리얼하지요? 지지 스윙이나 뭐 그런 데서 갔을 때뭐 이, 이, 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참 정말 만들어 내니까 별걸다 그걸 갖다가 만들어 내는구나. 선생님,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백종원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 음식을 소화하면 될까요? 내과에 갔는 소화기 내과에 갔는데 선생님, 제가 음식을 먹으면 언제부터 소화액을 분비하면 될까요?랑 똑같은 질문. 사람은 방법만 알면 방법 으쌰 힘쓰는 방법만 알면 그러한 동작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릎 벌어지는 동작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보여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서서 처음에 어떤 연습을 이제 하시게 되면 되냐면, 처음에 막 나는 100kg 짜리가 아니라, 한 10kg 짜리부터 해볼까? 그래서 백스윙 살짝 들고, 으쌰, 으쌰, 뭐 지금 은 치는 거에 신경을 쓴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병옥이가 옆으로 붙이라니까 어떻게 공이 다들어가나지 이런 생각도, 옥스윙의 특징이니까, 으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뭐, 30kg. 제치고, 으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으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런 제가 소리를 내지만 꼭 소리까지 따라하지 마십시오. 또제 핑계 되지 마시고 또 이병욱이가 으쌰 하고 했다고. 그러면 무릎이 돌아가는 각이 더 커지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막 100kg 짜리 들어야 되면 어때요? 무릎이 넓어지죠, 막딱 넓어진 상태에서 딱 가고 어이 저 쇳덩어리 어떻게 될지 딱 일단 보내놓고 으쌰 하고 드는 거예요, 막 드는 거예요. 어 그냥 뭐 거리가 어떤 게 아니라 지금 골반을 땡기는 게중요했기 때문에, 으쌰, 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양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습가들이 가르쳐 드릴 때, 무릎이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래요. 그런데 생활의 지혜를 갖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p g a l i at gmail.com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OK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옹맙습니다.